봤지? 보는 것처럼 바로 꺼지지 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 자동차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차 안에서 마실 음료수를 사려고 매점을 가는데 극장에서 제공하는 가림막으로 전조등을 가려놓은 차량들이 꽤 여러 대 있었습니다 전조등을 완전히 소등을 했는데도 꺼지지 않는 주간 주행등 때문에 앞차와 주변 차량에 방해가 될까봐 가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차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캠핑장에서도 주간 주행 등은 다른 캠퍼 분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간주행 등의 소등 방법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간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주간주행 등의 소등하는 방법과 또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주간주행 등은 데이라이트로도 불리고 데이타임 러닝라이트의 약자로 말 그대로 주간에 주행할 때 켜는 등인데 비나 눈이 많이 올때또 안개가 많이 끼거나 터널을 주행할 때 행할때 낮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리도록 돼 있었지만 잘 지켜지질 않아서 그 대안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야. 유럽과 미국에서는 먼저 의무화해서 적용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1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국산차 수입차의 주간주행 등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어. 이렇게 주간에 전조등이나 주간주행 등을 켜게 되면 차량의 인식이 빨라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간주행 등을 소등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방법은 아주 주 간단한데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주간주행등이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살펴볼까? 주간주행등이 보는 것처럼 켜졌지 그럼 전조등 조작레버를 오토에서 오프로 하고 소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역시 주간주행등은 소등이 되질 않았지 이렇게 조작레버로도 주간주행등은 소등이 되질 않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소등을 시킬 수가 있어 바로 이것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주간주행등이 소등되게 돼있어 그럼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주간주행등이 진짜 꺼지게 되는지 살펴볼까? 보는 것처럼 주간주행등이 소등이 됐지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르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림막으로 가리고 그랬던 거지. 간단하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을 알려줄 게 있는데 혹시 전조등 에스코트 기능에 대해 알고 있나? 야간 주행을 마치고 오토로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내려 문을 닫 고 잠그게 되면 미등과 전조등이 즉시 소등이 되질 않고 약 15초 정도 후에 소등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극장 같은 곳또 주차하는 곳 전면에 유리로 된 상가가 있을 때 전조등이 오랫동안 켜져 있게 되면 불편을 줄 수가 있어서 전조등이 빨리 꺼지기를 무작정 기다리게 되지 이럴 때 기다릴 필요 없이 시동을 끄고 하차 후 빠르게 전조등을 소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것도 간단한데 시동을 끄고 하차한 후 문을 닫은 상태에서 스마트키에 도어 잠금 버튼을 2회 누르게 되면 즉시 소등이 되게 돼 있어 직접 한번 해볼까?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데 시동을 끄고 내려볼게 보는 것처럼 시동이 꺼졌는데도 전조등은 계속 켜져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꺼지지 다시 시동을 켰다가 끄고 스마트키로 전조등을 소등시켜 볼게 봤지? 보는 것처럼 바로 꺼지지? 이건 역시 알아두면 적절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능도 사용 방법을 잘 모르면 오히려 남에게 피해가 줄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내용 잘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요.